첫 창조 때, 이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잖아요.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이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단순히 그한 가정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세운 게 아니고,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며 완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완전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조금도 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그뜻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입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가정도 사실은 한시적인 거죠. 경건한 후사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었 복의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타락을 해서 이제 다 깨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회복하신다고 하실 때에도 그냥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셔서 이제 그리토의 사랑을 받은 그 교회원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이 첫 창조하셨던 그때 목표하셨던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사실 한시적인 제도다. 뭐, 거기 가서 뭐, 아이고,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참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부질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은 너무 모르는 얘기죠. 자기중심으로 인간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 완전한 세계에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인격대 인격의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부모와 자식으로, 자식과 부모로 그렇게 얽혀서 살아가지만 이제 한 아버지 밑에서 한 형제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첫 창조 때 지음받은 여자들의 그, 여, 여자의 역할을 보면, 재창조 때, 이제, 그, 여자의 역할이 어떠한지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어, 남자가, 어, 남자의 뜻에 따라서 여자가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남자의 뜻이, 하나님의 그큰 그림, 큰 경륜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그 그것을 돕는 자로서 이제 자기 사명이 여자로서의 자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같이 공유되는 상황에서 같이 그 누리고 서로 협력하는 거죠. 서로 존중하지, 내 밑에 종속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부와의 관계도 삼위 하나님의 어떠한 물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렇지만 부부간의 관계도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잘 받아서 누려가는 터전으로 토양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가정을 꾸린다고 할때 자기 뭐 권세, 자기 지식, 자기 뭐 자랑 할 거. 그런 걸 갖고 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서로 한사랑을 받은 자인가 확인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정상적인 가정이 됩니다 정욕적인 가정이 되지 않는다 옛사람의 가정이 되지 않는다 혼자서는 그 일을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과 여로 지어주셨고, 꼭한 그 가정을 이루어서 그 사랑을, 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반영하는 그런 사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고 그 부부가 같이 사랑과 진리에 대한 같은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정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정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서 그렇게 저기 완전한 대로 이끄시고 당신의 구속 역사를 아, 전진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언약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로 용납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왜뭐 다른 데 도, 돌아보느냐 그렇게 할수 없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한계를 아시고, 그 시대의 그, 뭐, 부적합한 상황 위에 크신 지혜를 쓰셔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셔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완성했잖아요. 그니까, 러 그때의 결핍과 실수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차 방, 반복할 필요가 없죠. 오늘날 뭐, 일부 다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웃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런 그런 상황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살은 거지. 그 풍습대로 살은 거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이 정상적인 모습을 하나씩 갖춰 간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 서로를 돕는 사람들은 서로의 한계와 약점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을 이해하면서 거기 그 제도와 형식 속에서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썼다고요 되지도 못한 게 남편이라고, 뭐, 그, 뭐, 남편, 저기, 앞, 앞장서서 뭐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또, 지혜로운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그렇게 한 거지, 그냥 뭐, 옛사람의 그 방식으로 그 서로 지배를 하고, 성김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연약함을 아는 중에, 그런, 저, 하나님의 구속 욕사 안에서 한 가정들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걸 우리가 이 창세기 정독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어,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지? 우린 골백 번도 더 해요, 사실. 그분들보다. 우린 알고도 안 하는데, 그분들은 알았으면 안할 거예요. 그분들은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그렇게 그 주님의 손에 잡혀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오늘날 주의 백성으로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 재창조된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 완전한 그 개인의 존재의 목적과 가정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할때 얼마나 그,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그 표준으로 해서 이제 가정 부부간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부자 간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니고 그게 이제 혼인 부재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예요 그런 거 빼놓고 이제 분복 자체 그 주어진 기업 자체에 눈이 어두워지면 이제 이게 이제 주님께 엄한 책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는 이게 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부의 세계가 고상한 세계고 부부가 목적하고 나가야 될 세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계인가? 이걸 생각하고 이루어가려고 해야지. 그냥 자기, 자기 잣대, 자기 눈높이를 가지고 함부로 상대를 대하고, 함부로 이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함부로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혼인부재예요 신앙인의 불신앙이 되는 것. 완전히 신앙인의 불신앙의 가정이 되는 것.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그 사랑을 나, 나타내려고 해야 되고, 그 덕을 나타내려고 해야 되고, 그 지식을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해 드리는 목적이 그, 그거잖아요. 더 주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주님의 다, 다른 다스림을 받,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어, 없는 가정, 그런 게 없는 개인, 이 죽은 가정과 개인,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혼인 부재의 현실 속에서 휘슬려서 그냥 뭐 현실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좋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어 멈춰 있다면, 그건 진짜 이제 혼인 부재 현상으로 들어간. 혼인의 목적을 안 이루면 혼인 부재잖아요. 혼인의 목적을 안 이루는 거는 혼인 부재예요. 혼인의 목적은 첫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첫 사람 가정에서 분명히 보여. 좋던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딴 길을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딴 길을 생각해 버리고 그렇지만 한쪽이라도 한쪽이라도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누려가야 돼. 그 자유의 복음으로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진짜 머리 대신 그리도만 높이고 그 주님의 품위와 품격을 잘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에서, 그 자기, 그 세상의 굴레 가운데에서, 사단의 휘하에서, 그 꿈쩍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 이제, 기도를 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 우리, 우리가 우리도 우리가 사,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부재의 모습으로 안 들어가려면 사실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취해가요 누가 시키니까 하고, 누가 보니까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안 시키면 절대 안 하고, 그 저기 책임질 일은 못 드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개인의 부재도 그렇고, 가정의 부재도. 그런 사람은 가정도 어둡게 만들고, 개인도 어둡게 만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하고 혼인을 해야 된다. 큰 틀에서. 혼인, 혼인 부재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냥 자기 눈에 맞는 여자, 뭐아름다움 아니,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더 채우려고 하고, 또 돈이 부족하다고는 돈 많은 여자를 취하고, 또 뭐, 돈은 있으니까 아름다운 걸 추구하면 아름다운, 그건 완전히 혼인부재. 정, 정욕적인 결혼이 되는, 전략적인, 이, 세상에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경 유착한다고 하는 게 그게 혼인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혼인부터 관계를 이루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어, 그걸로 묶어가지고, 그, 뭐, 뭐, 유명자한 사람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정제계가 어떻게, 이렇게. <웃음> 그러 그러니까 이제 신자는 가진 게 없어도, 뭐, 사과한 쪽을 놓고 가정을 시작하는 그런 형편이라도 이런 혼인의 분명한 목적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진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혼인을 하고 그것을 서로 공고히 하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지 그래 그, 그래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주님 앞에 가면 가정제도도 없어지는데 그 책임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정을 잘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죽은 가정, 혼인 부재의 가정 오늘은 거기 이제 이어서 가정의 목적 부분부터 다시 쭉이 예, 제가 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개론 관 개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즘 자세히 말씀한 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냄. 그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를 땅 위에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웃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더구나 반대하는 폐역한 사람과 혼인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욕망과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이 앞서가지고, 말만 여러가지로 늘어놓은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의 거룩한 목적을 무시해버리는 태도입니다. 둘째는 자식을 못 낳을지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목적인데 그것은 내외가 다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참된 사명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낭비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외 두 사람이 이 세상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는 자태 곧 거룩한 사랑과 진리를 서로 나누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공동으로 지키고 그것을 더 깨달아 후대에 전해 나아가는 이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일을 고려하지 않고 혹은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 대상을 선택하고 혼인을 한다면 장자 그 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여러가지 결핍과 고통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메워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풍성히 아는 사람끼리만 혼인을 해야 한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진리를 풍성히 아는 것이 혼인의 조건이 아니라 다 같이 진리의 길에 서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궤도에 올라서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은 앞설 수도 있고 좀 뒤에 갈 수도 있는데 같은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궤도 그 기준 위에 <웃음> 행보하면서 이제 혼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정은 참된 교회의 핵과 같은 요소로 교회의 중요한 속성을 드러내는데 유조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혼인을 하여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이로써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생내적인 관계가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듯이 또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의 일면을 드러내 줍니다.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고 유일하신 존재와 우리의 어떤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리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하고는 다르지만 그것을 수용해내는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관계가 신자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보편적인 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피정물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도 어떤 위기가 닥치면 위경 속에서 그 하늘 아버지를 자기도 모르게 부르잖아요. 부른다고요. 그게 이제 희미한 그 남아 있는 희미하게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휘돼서 나온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그분의 후사, 상속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 그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도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는 데 성신을 안 주시겠냐 <웃음> 성경에서 가르치는 상속이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거룩한 경영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아들의 신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그 경영을 그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때 우리는 두 가지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혈육, 혈통의 관계 하에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토와 같은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근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이 어떠한 걸 알고 내보냈잖아요 또 이삭도 그 하나님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뭐야 애서를 애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무튼 인간의 그 잔꾀 위에 역사하셔서 당신의 경영을 이루가시는 어 건데 사실 그렇게 잔꾀를 부르지 않고 믿음으로 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게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삭과 야곱의 관계,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에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웃음>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혈통적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일반은청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한테 기업을 막 떼줘가지고 자기 유산으로 준건 없어요 그냥 죽지 않은 만큼 그 먹을 거 조금 챙겨서 내보냈어요 죽지 않은 만큼 자기 기업을 다 떼준 게 아니야. 불신, 불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가는 그런 자식에게,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 했다. 그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알수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있어야,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주장하지 않고, 자식 덕을 뭐 보, 보, 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그런 폐해를 보이지 않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데에만, 즉 중생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 앞에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당신의 일중 일부를 상속해 주는데에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분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당신과 같이 사역을 할 그런 사역을 동역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임내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행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완성해가는 거, 그 일을 하는 거그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도 그렇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도 생각을 해야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 때는 벌써 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아들임을 인정하고 자기 후사로 세워 기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독특한 관계를 잘 나타내 주며 그 관계를 깨닫는 데 아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 3장에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건물도 성 구약 시대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고 가정이라는 또 가족 가문이라는 등등의 의미도 쓰이고 더 나아가서 민족이나 나라의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이렇게 집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가정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며 나머지는 이 의미를 발전시킨 말로 봐도 이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집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이트인데 의미상으로는 오이코스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말이지만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관계를 상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어, 어른이 되신 가달게 예, 가장이 되시는 거죠. 호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 이제, 신자 가정의 아버지들은 그,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사, 성부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수족, 수종되는 일로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가정과 같은 관계로 가장 만족스럽고 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화됐을 때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라도 그 관계를 가장 아, 어, 그럴듯하게 나타내는 것은 가정입니다. 이 사실은 먼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자녀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받은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없으면 큰 꽝이죠. 아무것도 아니 또한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또이 가정에서 보여줍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 어떤 심정으로 대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모가 뭐 불신 부모라도 내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면 그 불신 부모 악한 권세라도 이제 그 단순히 뭐 굴복하는 게 시키는 대로 다 따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러 가면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을,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 그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혹 이제 그 부모가 그 자식의 그런 존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오게 되면,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는데도, 어, 이제, 뭐, 완고하게 그렇게 살면, 뭐, 끝이야. 뻔한 거죠. <웃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선 그것은 주와 종의 관계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하신 작정하에서 일을 해나가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시는 관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구주로서의 일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말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혈통의 연결과 신자의 관계,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살아간 것,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동안에 어린 동안에 보호해 길러내며 보양하는 것 자녀는 부모의 지도와 교훈을 받아가면서 성년까지 장성해 나가는 것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부자 간의 독특한 사랑입니다 아버지라는 말로 어버이를 대표할 때 어린 것들이 저희 아버지에 대해 덮어놓고 안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형태 그리고 이 어버이 되는 사람은 어린 자식들도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원래부터 있는 거룩한 품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그와 같이 돌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 그또 부부의 관계, 하나님의 그, 그, 그런 관계를 그잘 배운 사람은 그뭐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개의치 않아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행위로 그, 그런 신분과 사역을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알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그렇진 않은 거죠. 정상적으로는 그렇다. 이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첫 단추를 끼는 건데, 그것이 부실하게 되면, 다른 모든 관계가, 부자 관계, 가정 관계, 뭐 사회 관계, 또뭐 주정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다른 관계가 다 원만하게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우리가 그런 면들을 살펴서 반성을 해 봐야죠 내가 자식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내가 직장이면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걸 어떻게 구현하고 살아가는가? 회복된 존재로서 그 본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내가 구현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신을 의지하는가?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말씀도 보지 않는 거고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 부재, 말씀 부재, 또 성신 부재 현상이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인격적인 열매, 관계적인 열매가 없어요. 존재로서의 열매, 사역으로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거 참 통해하고 자복할 일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이렇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상태를 안다면, 이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게. 평안하고. <웃음> 그게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 주정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내가 관계 속에서, 한시적인 관계 속에서, 그거를 아주 진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진리로, 그걸 누려가요. 살아있는 날 동안 그걸 누려가요. 죽음은 뭐, 더 이상 이런 관계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아무튼,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 자식으로서 부모를 대하는 관계, 또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관계가 다그 문제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의 핵심 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키가 없으면 열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열 수가 없다고 우리 안에 그 키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토를 통해서 그 키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법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또 능력적으로 힘이버 가도록 성신까지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이제 함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그런 관계가 되면 마땅한 걸 자식한테 가르치겠죠. 자식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못한 걸 자식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런 일도 안할 것이고, 그그 그 일에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신 제사가 따로 없어요. 그게 금오수 뭐그 밀곰 몰렉 한테 갖다 바친 게다 가정의 행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안니를 그런 사상으로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면 그그 그 몰록신 금오수 그 밀곰 바알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자식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예? 그, 관계가 다 그렇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고고하게 사상과 덕을 펼쳐나가는 거지, 어떻게든 끼고 말이지, 자기가 행복을 더 누리려고, 정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참 그렇게 삶은 얼마나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완전한 복음으로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이다. 그게 그게 기본이고. 그데 주님이 우리를 몰아붙여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다 해놓으시고 그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종주목을 대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았다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밀어붙이지 않았다 당신이 다 경건한 사람이 될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본면할 수는 있는 거죠. 자신이 살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채찍을 칠 때도 그냥 자기 개인의 정욕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징계를 하는 거죠. 교회 속에서도 이제 뭐 그런 채찍의 징계는 칼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권징을 하는 거 아닌가? 까 권징은 사실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권징을 하는 사람이 그 권징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권징 안 하는 사람은 완고하고 교만해서 절대 안받요 말씀도 안 받고, 말씀에 의한 권징이잖아요 말씀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권징을낸 건데 뭐왜 나만 그러냐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게뭐 어, 공연이 완고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길가밖과 같고 돌짝밖과 고 그래서 가시밖과 같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웃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목사직을, 여기 이제, 뭐, 세습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가정, 목사의 가정에서 잘 가르침을 받고, 교육, 훈련을 받은 아이가, 목사가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잖아요, 사실은. 제일 이상적인데, 그게, 그, 우리의 이상이지, 주님의 방법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꼭큰 자가 장자인 것 같지만, 주님은, <웃음> 그,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또 깨우치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그런 방식을 안 쓰신다. <웃음> 네,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제도화 해 가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속에서 이렇게 자라 가지고 교회 사역자가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약점을 다 알고, 단점을 다 아는데, 주님이 또 세워가신 그큰 면들을 보아가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건 교회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런 능력이 있어. 그게 안 되면, 여전히 뭐, 옛날에 봤던 안봉이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뒤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는, 지나가는데 이제 나머지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 예를 등고하고 자녀에 대해서 진리로 가르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좋은 거라도 밀어붙여 가지고 하지 말아라. 겉면에서 잘선나가도록 하라 그거예요 응.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존경할 응. 것은 존중하라 사실 우리가 이제 이따가 뭐 정독 시간에도 생각해 보겠지만 노아나 뭐 이삭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고해해 가지고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 밑에서, 바른 말, 뭐,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 그, 그, 그 굴레 속에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굴레 속에서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면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서로 용납하고 가는 거죠. 조금,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조금 또, 자기가 조금 다른 거 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 리부가나, 뭐, 이, 저기, 야곱이 그, 속이는 잘못은 했지만, 속이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사실은. 아무튼, 교회와 가정,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